응? 너는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 있으면 응. 그 이야기를 오랫동안 보고 싶어? 그럼 나는 원래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한 기본 50번은 보는 것 같아. 아, 50번? 응. 그래서 그 자꾸 말을 쳐다보는구나. 내가 너무 좋아서. 아닌데. 나 원래 좋아하는 거면 50번 보는데. 어, 너가 잘못됐는데. 어, 안 좋아하는 거안 보는데. 어, 뭐지? 어왜 이렇게 잘못지 어, 오징어 이한데 계속해. 음. 자, 다음. <웃음> 잠깐만, 근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결말이 나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아? 에? 10년이 어. 20년 지났는데 결말이 안 난다고? 어? 아,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실제로 수많은 팬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음. 역사적으로도 이미가 있는 대작 중에도 음. 오늘 이 순간까지도 관결이 나지 않는 것들이 많단 말이지 음. 아니 아무리 재밌게 보는 작품이라도 10년이 넘도록 결말이 안 나면 근데 심지어 또 재밌기까지 하면 어 나는 막막 몸이 근질근질 그서막못 기다릴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맞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완결이 나지 않는 작품은 시작도 않는다라고선언하는 음. 독자들도 있단 말이야. 맞아 맞아 완결 나야 보는 사람도 있잖아. 음. 그래서 준비했죠. 오늘의 제목은 어제서 대작은 완결이 나지 않는가. <웃음> 어디 어떤 왠수? 맨수... 아이 아, 조심해야지. <웃음> 어, 아니 어떤 명작들이 완결이 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알아볼까요? 알아봅시다. 아, 큰 인기를 얻고 확고한 독자층을 갖게 된 작품 대부분의 공통점은 바로 장기 연재를 한다는 것이죠. 주로 무한한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옴니버스 형식의 만화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메인 스토리가 있음에도 도무지 끝이 날것 같지 않은 작품들도 많죠. 결말이 나지 않는 가장 큰 원인. 그것은 보통 회사의 사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점프와 같은 초대작들을 개거 가지고 있는 대형 출판사가 아닌 소규모 출판사의 경우는 단 하나의. 히트작이 회사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방철의 연금술사였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작가의 의지와 기획가는 상관없이 출판사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이야기가 억지로 억지로 늘려지게 되는데요. 이런 출판사의 요구는 필연적으로 작품의 질과 완성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사례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토리야마 아키라의 드래곤볼이나 우라사와 나오키의 몬스터를 들수 있겠습니다. 드래곤볼의 경우는 점프에 소속된 작품이었음에도 완결을 내지 못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드래곤볼이 일본 문화산업의 생계를 자지우지할 정도로 기대한 영향을 끼치는 작품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문화부 차관까지 토리아마키라의 아 집을 방문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이 되시나요? 우라사와 나오키의 몬스터는 만결이 나기도 전에 수상을 받을 정도로 높은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이었는데요. 이 작품 역시 출판사의 강요로 작가의 의지와는 달리 이야기를 길게 늘렸다고 합니다. 후에 몬스터의 연재를 끝낸 우라사아 나우키는 두번 다시는 출판사의 요구대로 이야기를 늘리는 짓을 하지 않겠다며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시익착오를 거친 끝에 근래에는 스핀오프나 크로스오버 등으로 원작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만화의 수명을 늘리는 방식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작가의 문제로 결말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작품이 파이브 스타 스토리. 시작부터 판을 지나치게 크게 벌려놓고 작가 스스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입니다. 심지어 작가는 다른 게임의 설정에 참여하면서 원작 연재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데요. 설상가상 2013년도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작품 자체를 리셋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동안 기존의 파이브스타 스토리를 읽어오던 팬들로서는 어항이 벙벙해지는 일이죠. 인기가 많으면 작가가 사망하더라도 대리작가를 내세워 계속 연재함으로써 작품 완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30년에 연재를 시작한 블론디가 이 경우에 해당하죠. 베르세르크는 1989년부터 영 애니멀즈의 부정기 연재 중인 만화인데요. 일본 기준 2017년 6월, 한국 기준 9월, 단행보 39건까지 출간되었습니다. 28년의 연재 기간 동안 39건이 나온 셈인데요. 커 장커 숨막히게 섬세한 묘사 때문에 느린 연재 속도가 납득 아 납득 납득이는 하지만 최근 판타지아 편에서 겨우 천막이 끝났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독자들은 작가의 수명을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아무리 봐도 작가가 살아생전 이 작품을 완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군요. 단순히 작가가 불성실하게 연재를 하는 바람에 완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작품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가시 요시히로의 헌터엑스 헌터입니다. 2013년 때 휴제 횟수가 연재 횟수를 뛰어넘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선 기다리다 지친 팬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래라 토가시라는 말이 돌 정도라고 하죠. 이외에도 출판사 측에서 연재를 중단시킨 디엔엔젤 1985년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연재 중인 강식장갑 가이버 1 0 0권을 넘길 거라 밝힌 명판정 코난 연재하을 잡지 받다 망해버린 바람의 나라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작품 중에서도 이게 응. 원피스 응. 조조의 기묘한 모험 소나탄 정 김장애 같은 유명한 작품들도 있어요 응. 응. 근데 이 외에도 작가가 사랑하는 바람이 되고 되게... 그 결말을 알수 없게 돼버린 지극적인 작품들도 많죠 <웃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대표적인 작품으로 네. 게타로보의 시리즈와 도라에몽, 크리오 신짱 등이 있습니다 근데 크레오 신짱이나 도라에몽의 같은 경우는 옴니버스 형식이라서 뭐 회사나 작가가, 후속 작가나 이렇게 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데 게타로보의 시리즈 같은 경우는 조금 어, 경우가 다르지 네, 음, 맞아요 2 음. 0 예. 2 6년 11월 15일 작가인 이시카와 겐이 불과 58세 의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당시 33년을 이어져오던 게타로브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경인 게타로브 아크에서 끝내 완결을 내지 못하게 된거죠 아, 결국 이 개타선의 의지는 <웃음>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았네요 개타 음. 로봇 시리즈의 결말은 독자들의 몫이 돼버린것 같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이번 화에서 음. 정 궁금한게 이것저것 많은데 골려골려그러면 음. 우리 광교수님을 모셔서 물어볼까? 그럴까? 우리 그럼 빨리던자리던딴준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웃음> 교수님, 네, 네. 교수님은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이 작품들 중에 보신 게 있어요? 네, 팔이브 스타 스토리도 봤고요. 어? 또 베르세르크도 보고, 네, 어? 예, 베르세르크는 좀 많이 잔인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너무 그림체가 너무너무 멋져요 그래서 미술을 할 입장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봤습니다 아 네 교수님,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왜 만화 나 애니메이션이 연재가 돼도 완결이 되죠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연재가 되는 거예요? 맞아. 이게 또 응급된 작품들이 대부분 일본 애니메이션들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사력과 문화적인 측면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일본 애니메이션은 출판 만화 시장이 꽉 잡고 있거든요. 출판 만화 시리즈 입장에서는 매달 계속 계속 이어져 가야 되고 또 앞에 독자들 계속 이끌어 가야 되요 그러니까, 그 큰, 큰 대작을 한번 바뀐다는 건 독자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어, 연대가 하기를 <웃음> 원하죠. 그, 아, 이게, 이런 욕구가 계속적으로 몇 년, 10년, 20년 동안 연결되다 보니까 가능하게 된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이게 질질 거다, 지없다했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근데 일본의 문화적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장인들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 어, 한 가게가 굉장히 한 가업으로 연결된 그런 뭐, 뭐, 백년 된 우동국물,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네네네. 네, 네. 네 음. 오랫동안 하는 것을 또 좋게 보는 또 문화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달리 그렇게 오랫동안 하더라도 어, 계속적으로 봐주고 또 그게 오히려 더, 더 시너지를 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막 오랫동안 해. 어, 꼭 굳이 안 해도 그 작품이 진짜 좋은 작품이면 다른 작품으로 내도 독자들이 따라가지 않나요? 그팬데 작가의 영량에 따라 다른데 음. 지난번에 소개했던 드래곤볼 같은 경우에는 아라레짱을 음. 마무리 짓고 드래곤볼을 넘어가도 했습니다 음, 근데 그 넘어갈 때도 굉장히 작가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음. 또 그래서 기존의 것들 중에 굉장히 연구를, 연구를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음.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그걸 굉장히 권장을 할 텐데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것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장인이 바뀌어요. 네. 작가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독자들은 그 사람은 안 따라갈 거아니요 어, 일본 경우가 좀재미는 예를 하나 들어서 비슷한 걸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건담의 샤!에 예. 소우가 있습니다. 그 샤! 이미 건담은 40년이 된 작품이거든요. 그때 젊은 소우가 40년이 지났으니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쵸. 목소리 톤이 바뀌는 거예요. 음, 나중에 소우가 돌아가실 때되겠죠 그러면 그 캐릭터의 소우가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그, 그 캐릭터를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웃음>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아 나도 이렇게 오면 했는데 캐릭터가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면 그 캐릭터가 그 캐릭터가 아닌 것 같아. 보기 싫어. 장이 아빠, <웃음> 아빠가 대표적으로 부탁하셔가지고 바뀌었는데 너무 어색한 거 맞아 맞아 맞아. 기가요 특히나 만화 같은 경우 애니메이션 시스템화돼서 여러 명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지만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바뀌기 때문에 대본에 바뀌기 때문에 독자들이 아 이거는 본작과가 다르다 해서 아 많이들 실어하되게되겠거니요 아, 네, 꽤인상분도 어, 그 어. 자기 그거에 음. 대해서는 확실한 음. 것 같아요. 네, 리아답게 어. 하야오 같은 경우에 <웃음> 네. 몇 번의 절필 선을 했어요. 다이들이 안다안 만들겠다. 드디어 안 만든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만들게 됐습니다. 네. 아, 어, 이렇게 컨텐츠를 사랑하는 마음, 또 컨텐츠를 장인정신으로 열심히 만드는 그런 마음이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에서도 또 우리나라 제작자들도 좀 가져서 더콘텐츠들을더 풍성히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잘 이걸 봐주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이런 문화를 즐기는 어,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답 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권 교수님 덕분에 많은 궁금증이 풀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지독하시오!